자, 본문 3.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re is something else. There is something else. 그 밖에 뭔가가 있다. 어, 연락추상적이지그 밖에 뭔가가 있어. 해놓고 뭐라 하냐면, stop thinking so much about the future입니다. 미래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을 멈춰. 라는 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어, 아두게될 게, stop 다 뭐가 나온다? i 이 g 가 목적으로 나온다. 동영사가 목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어, 뭐 많은 것을 멈추다. 자, 뭐 많은 것을 중단하다. 중단하다. 뭐 많은 것을 중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 투정사가 나왔어요. 투프로스 원형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투정사야. 투프로스 원형이 나오면 그때는 목적이 돼서 뭐뭐 하기 위하여 멈추다. 멈추다. 하던 일을 멈추다. 이런 뜻이 돼서 완전히 달라요. 예문은, 자, 좀 짧게 가죠. 예문은. He, he stopped smoking 하면 금연했다. 야. 담배를 끊었다는뜻이고요 He stopped to smoke 하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췄다. 차이점 알겠지 stop, ING와 투사 자, 됐고. In your classes. In your classes. 자, 너의 수업 시간에, you have trouble focusing. 자, 우선, 요거를 좀 볼게요. 두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you have trouble, ing가 나왔어요, 먼저. 자, trouble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focusing 나와있죠? focusing. ing 나왔다. 요거 꼭 형태 알아보라. 요거 뭘로 많이 나와요?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많은데 어려운역사다 뜻이에요. 자 이렇게 써도 됐습니다. 여기 have trouble in도 되고 have problems 수 있죠. ing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니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have difficulty라는 단어가 있어. have difficulty y 붙어서 명사가 되게 돼 ing야. 뭐 하는 어려운 일 없다. 드니? 아니면 have Difficult time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Difficult. 일단 형용사가 되어야 돼. Time, ing. 또는 Harder time, ing.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뭐 많은데 어려움을 겪다는 뜻이야. 뜻좀 볼게. 뭐 많은데 어려움을 겪다는 뜻이야. 어려움을 겪다. 어려움을 겪다. 그죠? 자 표현해라. 자, 됐어요. 그러면 너희 수업시간에 you have trouble focusing. 뭐하는데? 어, 초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는다는 얘기죠.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이런 얘기야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자 봐요. 여기.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아, 지금 주어가 나와 있고. 얘가 주어잖아요. 주어. 근데 여기가 뭐예요? 동사잖아요. 동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주어 동사. 부가의 문구을쓸 때는 어떻게 쓸까요? 저렇게 나왔을 때. 저게 일반 동사니까 무조건 여기는 don't o 이렇게 해야 부가의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가의 문 부가의 문은 자, 확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너밥 먹었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이 긍정이면 뒤가 부정이 돼야 돼. 일반 동사 나왔을 때는 뒤에 don't o 유니까 don't she. 뭘 o s h 만약에 여기가 주어가 s h 였으면더 o e s 이렇게 됐겠죠 그 그래서 시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수일치 같이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동사 주어 내한내한끼리 외향은 외양끼리 일치시켜준다는게 핵심 핵심 자또주겠있지만 두가의 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뚫어놓을게요 두가의 몸만 자그 다음에 your mind in the future worrying about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 여기다 보이죠? 자, 뭘 봐야 되냐면, your m y 주어, 그 다음에 is, 동사, in the future, c o m 그 다음에 뭐라 하니? worrying about. 자, 이걸쓴 이유는 뭐냐면, y죠? y-i-ing. 이거 y야. y-i-ing. worrying about the next uh, e x a m o r in the future. 요거 형태 알아두고요. 이 분사원입니다. 분사문으로 쓰인 것, 분사 그래서 너의 마음은, 너의 마음은 미래에 있어. 뭐 하면서? 다음 시험이나 아니면 너의 미래 직업에 관해서 걱정하면서, 뭐뭐 뭐 하면서, 뭐뭐 뭐 하면서. 아이디어,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가 월이라는 동사 형태가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어법 주의하자. 됐죠? 너의 마음은 미래에 있어. 뭐 하면서. 그치? 걱정하면서. 여기 월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 월이즈.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고요. 월이나 아니면 월이즈. 3인치 단식이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다. 동사로은그 그 중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Thinking about the future. Thinking about the future. 자, 여기 봐. 여기. Thinking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뒤에 뭐가 3이치 탔어? 안 써. 알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뭘로 쓰였어? 주어로 쓰였어. 동명사가 주어로 쓰면 단수 취급이면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이지가 나옵니까? 아가 나옵니까? 이런 모양새. 당연히 이지죠. 그래서 미래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또한이야. but you also 잖아요. 또한 need to focus on the present moment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뭐를 지금 자, 미래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하나요 그죠? 어, 아, 너는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야. Present time. Present time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You are wasting your precious present time. Here. 자,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You are wasting. 너 낭비하고 있어. 너의 귀중한 현재 순간을 낭비하고 있어. 라고 하요 됐죠? 귀중한 현재 순간을 낭비하고 있어. 자, 스위치만 좀 걱정하고, 자, 이제 바로 넘어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본분판을 하고 있죠. 자, 중국 속담이 나옵니다. 중국 속담. 중국 속담이 나와서 A Chinese proverb says i 중국 속담. 중국 속담을 잘 들여다봐라. 뭘 관계했는지. 속담 나오면 항상 그 글이 주는 교훈. 잘 봐요. 중국 속담이 나왔다. Chinese proverb. 중국 속담이 나왔다. 우리 뭘 생각한다? 교문을 떠올린다. 교문. 자, 그럼 통으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중국 속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If you wanna know your past. 네가 너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look into. 들여다봐라. Present condition. 현재 상태를 들여다봐라. 그랬니현재 상태를 들여다봐라. 그리고 If you wanna know your future. 너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너는, 어떻게 해라? 현재 상태를 들여다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글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어? 과거. 미래. 아. 미래. 과거, 미래. 알고 싶으면, 뭘 보란 말이야? 그렇지. 현재를 들여다보란 얘기야. 현재.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자. 과거, 미래 알고 싶으면, 현재에 집중해라. 이게 이글이 주는 교훈이야 맞아! 어? 둘중 하나. 어 예, 예. 맞죠? 이게 중요하다며. 자, 그 다음에 이제, to a c h i y o u goal. 잘 봐. 뭐 하나 있어?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이때 틈정사는 뭘 쓰였니? to a c h i e v 이렇게 쓸게요. to achieve, blah, b l a b l a 근데 잘 봐. 뭐가 나왔어? 펌만 나왔잖아. 목표 나와요. 그리고 what I mean? you need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어종사 나왔다는 얘기야.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 이때 틈정사는 100% 뭐죠? 어, 부사정법이에요. AD 용법 부사정법 중에 뭐에 해당된다? 목적에 해당된다 해석도 나오죠? 머망이 위하여 성취하기 하여 이루기 하여 너의 목표를 이루기 하여 이렇게 되죠 너의 목표를 이루기 하여 y 너는 Need to 뭐뭐뭐 자, 뭐뭐 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야 Just dream about them이니까 자, 여기서 데미 가이렇거뭐죠 이렇게 자, 데미 나왔어, 데미 데 찾아, 쉬우잖아 이제 뭐야, 뭐야, 뭐 네뭐가 이렇게요? 어, 목표가 있 말이야. 거울집 뭐야? 목추명사를 찾아야돼그 목표에 관해서 꿈꾸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꿈꾸는 것 이상을 해야 된다. 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는 자 네가 그 목표에 대해서 내이 결국 거울집 받는 거야. 목추명사를 받았어. 단지 그냥 꿈만 꾸는 것그 이상의 일을 너는 할 필요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는 거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 현재. 꿈만 꾸지 말란 말이야. 지금 네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지금 하고 있는지 보면 너의 미래도 보인다고 했잖아요. 너의 과거도 보인다고 얘기했잖아. So, 그러므로 Take action now and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 그래 자, 그러므로 지금 Take action. 뭐하는 얘기야? 조치를 주치, 취해라 라고 나왔어요. 치칙를 주치, 취해라. 됐니? 그림은 여기서. 자, 7번. 잘 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Take action. 조치를 취해라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해라. 그게 핵심어예요, 핵심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엔드가 나왔어요. 엔드라고 뒤에 인테니얼즈. 자, 10년 뒤에 you will 너는 뭐할 것이다. w 여 e r e 뭐뭐뭐. 6지만 쓸게요 너는 아마 어취구 됐을 것이다. 성취했어, 달성했어. 뭐를 너의 목표를, 너의 목표를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자, 10년이 지나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뭐라고요? 10년 지나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게몇개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잘 봐. 자, 여기 뭐냐면, 이봐, 동포차려이크 나왔어. 이건 뭐라고 그래? 명령문이야? 자, 동사 언어로 시작했을니까 명령문이야? 명령문은 뭐뭐해라. 해라치를 씁니다. 뭐뭐해라. 조치를 취해라. 지금 조치를 취해라. 빈이 중요한 말이 나왔다고 했죠. Take action now. 요거 빈칸 뚫어놓고 여기서 e n d 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and는 그러면. 그러면 너는 10년 지나면 이걸 뭐라고 할까? 시점을 나타낼 때. 예. 시점을 나타낼 때는 자조심만 시점을 나타낼 때뭘쓸수 있다? 시점을 나타낼 말이 명확히 나오면 인텔리얼지가 먼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이럴 때는 뭘수 있다? 미래 완료 시제를 쓸수 있다. 미래 완료. 졸고 있네. 미래 어. 완료 시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요거, 요거. 잊지 마. 자, 요 부분. 축제 포인트다. 결투해놨다. 다시 한 번. 그러므로 조치를 취해.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얘기에요. 꿈만 꾸지 말고 지금 직접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어? 연구도 해보고 아니면 과학 잡지 같은 거 사다가 보고 하란 얘기야. 그러면 10년이라면 너는 아마 이런 것들 을 이루었을 것이다. 니다 알겠죠? 너의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다. 10년 뒤에면. 미래시기가 나왔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 완료. 오어 그렇지만 둘러볼까요?